수배나 방해를 권하시는 행위가 절대로 금지되겠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외출 복귀 후에 어, 징계받은 사례가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 외출간 12사단의 출타 가능지역은 인제군입니다. 인제군을 벗어나 속초, 홍천, 춘천, 철울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출타 가능지역 미전소로 아드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귀 시간은 저녁 7시까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복귀 시간 30분 전인 6시 30분까지 부대로 오셔서 훈련병들에게 훈련병들을 안전하게 저희에게 인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드님들이 행사관 군관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은 힘찬 구령과 함성으로 길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한 사단장님께 대한 경례,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 대한 경례를 할때큰 박수와 환호를 하시면 아드님들이 기운을 받아서 더 힘차게 수놓으시게 임할 것 같습니다. 어, 한번 부모님들께서 예행 연습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부, 아드님들이 경례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어, 사대에게 대하여 경례! 네 감사합니다. 또한 <웃음> 다시 한번 부모님께 대한격 경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 이제 <웃음> 네, 10대 때는 어, 부모님들의 <웃음> 아, 아드님의 사랑을 더욱 더욱 나서박수민의 더 환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시간 10시에 사장님께서 주관하시겠으며 수요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다시 꺼주시거나 진동을 바꿔주시고 또 외출증 반드시 발급 받으셔서 훈련병들이 외출하는 데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훈련병들이 을지용사의 분을 통해 입장을 하겠습니다 훈련병 입장. 이게 훈련병들이 하고는가대 다섯째, 여덟 <웃음>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찍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요우 <웃음> <웃음> 그래 손님 손님. 이제 뭐 이거다. 이제는 부모님 가났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저는 신병교육대의 인사과정 주민신 생승입니다 수료식 전임재군 민군 협력대장님을 모시고. 추천을 통해 인재군 특산품인자장암호마트협에 적게 화면에는 인재자장속점을 전달하는 시간을 계시겠습니다. <웃음> 이름이 호명된 훈련병과 부모님께서는 수료식 종료 후에 앞으로 나와주셔서 상품을 수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215번 훈련병 정효 아, 아. 219번 훈련병 신우혁 202번 훈련병 임환세 <웃음> 59번 훈련병 김성호 <웃음> 217번 훈련병 정재영 <웃음> 70번 훈련병 김주성 <웃음> 41번 훈련병 김동환 83번 훈련병 김효정 210번 훈련병 정경환 172번 훈련병 이상인 213번 훈련병 정래환 3번 훈련병 강규원 200번 훈련명 임주완 아, 170번 훈련명 이민준 177번 훈련명 이승현 네, 10 중에 한번더특산품인꾸질봉 첫세트 10개 추천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줄좀 맞춰서 이제 <웃음> 그때는 지금 로누뭐야 응? 아까 봤어. 어. 근데 너무 들어가서 안 보여. 그놈만 줄을 지금 잘일써 있어. 이거 기는 아, 우리 저감이 얼굴 잡고 엄청 말랐네. 진짜 문제 너무 맞아. 맞아. 아, 짜거 시력이 더우니까. 고모이 안녕하십니까. 니까고니까 고모님, 이녕이니까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니까고니다 남자친구 친구를 찾아낸 앞에 있는 선생님나요 오늘은 선경 소식은 앞에 묵직하게 서 있는 우리 장병들과 선생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행사가 <목소리도> 내께고할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어나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경 소식은 하나님께 대한 통제를 시작하며 한미의 소리를 하시고, 대급장의 표시장 수요, 사단장의 표시 등약 어, 30분에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급장 및 표시장 수요 시에는 부모님께서 화산하시 아들, 아드님들에게 대급장의 표시장을 수여해주시면 되겠는데, 행사 종료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어, 수요가 끝까지 진행되것있으 완전히 전해보고해주시면 됩니다. 행사 중에 국회에 대한 동의하시습니다 여가니니까이인데드가비로나 우리 월드을 부모님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이잊 그다음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 보고 있을까? 보여요 아, <웃음> 보 <보이지? 웃음> 그래서 이제는 자리고 싶은데 어제 봤어 엄마 아버 아우 어, 몇 번진 아예 안보이겠그와이번이 너무 고시 마이크가 분다 아니다, 우리가 이길 바랍니국대 행사에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장만 이겠대요 사장만 있겠 장면사 다신 1686명의 일지부대 선배님들시여 우리는 당신들의 무기한 희생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칠 와불 바라볼 수 없는 시승원 표현미가 큰 먼지 속에서 그 벅에 타올랐던 별사의 여수님 편에 다음님투명자 아, 네. 신고가 있겠습니다 하번 많이 되나요! 네! 다음은 욕을 훈련 쥐어 쥐어 쥐에게어 쥐어 성장과 어쥐훈련어쥐 대한 어정어 쥐어 쥐어 가있 쥐어 쥐어 쥐어 슛! 여에 앉아 가사님과 인재 부고님께서화장 하실 때 아무 필요 없다고 안 그러잖아 아무 필요 없다고 아무 요없 저런 거 먼저 사단형 3장입니다. 상장 3장 신병교육대 대 상병 김민수 신병교육과정에서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둘으므로 3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단장 호장 소장 박유현씨 호장으로 평상장과 매장의 정책입니다. 이성은 <웃음> 지수인 대안중과 대상으로 호니다 이병로이영로 이별로, 과별산이병로이 이별로, 이별로, 이병로이 이별로, 이 이병 김성현, 이병 김 이병 김성현, 이병 김성현, 이병 김성 이병 김 이병 김성현, 이병 이병 김이이 야, 이병 김인석, 야레오가 이병 야오 이병 김인오 이병진 유지, 다 이병진 유지, 이 아름답습니다. 이병진 유지, 이 아름답습니다. 다이은 임재 이님름답입니다이병장이병동환 훈련생으로 이이이 2019년 5월 22일 인재군수 최상기 대로 부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랑스러운 신병교육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 사단장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이병, 최수성 등 255명의 수료생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치아와 격려를 보냅니다. 입수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군인다운 자세를 갖고 의젓하게 변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듬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하루하루 걱정과 기도, 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친지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있는 대한의 아들들이 참으로 늠름하고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자랑스러운 아들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 평화정착의 토대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확고한 군사적의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입장을 튼튼한 안보태세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군인입니다.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부여된 임무를 잘 완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품에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주들과 전후회를 돈독히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기 바라며 기쁜 일은 물론 힘든 일, 슬픈 일도 전후와 나누고 소통해야 하겠으며 이를 기초로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신경교육에 최선을 다한 사중대장 조재익대위와 교관, 조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취합니다. 먼 거름 해주신 부모님과 친지 여러분 비록 짧은 만남의 시간이겠지만 면회가 끝나고 복귀할 때까지 사랑하는 아드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서. 이제 끝. 이어서 인제 부부님께서 인사 말씀과 부탁을 요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립니다. 부대해 주시오. 네, 저, 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재금 부근수 이성규입니다. 오늘 장병들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장병 가정 여러분을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힘든 훈련을 마치고 오늘 건강하게 수여하는 장병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대안의 나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용준 사단장님과 심정교육대 관계자 여러분의 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무범업소 할인 혜택은 물론 문화시설 변화과 모험 레포츠 체험 행사 등 장병들이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내박 시에는 인재군민 모두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도 자주 방문하셔서 우리 군의 관광명소와 특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장병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 종료 후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서울제군 이병 19번 후륜기 이병 74번 김진현 이병 4번 강기상 이병 102번 박수석 이병 193번 이지환 이병 121번 우준호 이병 42번 김민 이병 82번 김형준 이병 201번 임지섭 이병 이대로 뭐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g r